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몸에 보양할 수 있는 두 곳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첫 번째 들릴 곳은, 네, 가시다 보면은 행규상선 입구 쪽에 있습니다. 예, 네, 행규상선을 쭉 구경하시고, 분열 장군도 한번 만나보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셔도 되고, 먼저 식사를 하시고, 유산성을쭉 관람할 수도 절대 다릅니다. 해신 방과 해천 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마 해신 탕으로 되어 있네요. 들어간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들어가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얼굴들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요. 네, 이렇게 큰 냄비에 해신 탕을 팔팔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버섯 카 해산물 그리고 여기 참게 남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무. 너 살아있어, 살아있어. <웃음> <웃음> <웃음> 야, 이런 것들 <것은> 착동사이기때문신 <웃음> <웃음> 저도 수업, 저도 나저봐 어떻게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래, 맛있게 먹어. 저도 배가 불러서 나중에 나못 먹을 수도 있어. 혼자서. 손이 빠른 사람이 더 많이 먹겠다 자 두번째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두번째 맛집은 어디냐냐면 수원에서 가장 핫한 곳 어디? 마곡입니다 마곡하면 은또 여기도 가고 서울 아, 식물원이라고 있죠 뭐, 다음판에 제가 보여드릴텐데 서울 식물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원도 가보고 여기 맛집에서 맛있는 고양식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긴다 쭉 보니까, 메스콤에서다 나왔네, 다 나왔어. 방송 촬영 얼마 했어?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아, 그래. 그냥 했겠지? 돈안들리고 어, 뭐잘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어, 다 승비 있는 이치. 맛집에서 제도 맛있게 먹고 옵니다. 가마솥에 팔팔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적을 하니, 이걸 다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야 끌려, 끌어. 아, 천천히, 숟가락 아직 다끊기 전에, 다 익기 전에, 숟가락 믿지 말고. <웃음> 급하다, 급하다. 아, 이렇게. 오늘은 정말, 강강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규람을 하고, 삼강을 하고 나서, 고양할수 있는 두 곳을 찾아봤습니다. 이, 고향의한 곳, 그리고 마곡이한 곳.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 마치겠습니다. 고양이의 한.